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웃음> 여기는요 어, 녹음실입니다 녹음실 맞나요? 작업... 작업실? 노... 작업실? 작업실? 작업실인데요 제가 여기온 이유는요 일단 지금 영상 앞에 보면은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잖아요 인트로를 이제 새로 만들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웃음> 네 누나 소개 <해봄> 한번 해주세요 <웃음> 아네 저는 에이보키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어성 라이터입니다 감니 <웃음>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할까요? 주혜 누나? 아, 주혜 누나? 주애 네, 제 본명이 주혜거든요 그럼 주혜 누나가 오늘 이제 곡을 만들어주셨어요 인트로를 그래서 일단 대충 한번 틀어볼까요? 네, 어우, 아, 마, 이게 <웃음> 아 이게 맛보기예요? 아 이게 맛보기예요? 아명이게 있어요 아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오늘 녹음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요 여러분? 뭐 누다가 알아서 잘해줄지. <웃음> 먼저 처음으로 가사 그때 아세요? 가사 그난 저희... 이게 가이드예요 같이 갈래? 아아 아. 아, 아. 오. 음. 가사랑 이런 거다 외웠죠. 하나썩한 음. 아, 눌려서 일단 그냥 연습 자, 살짝 목소리 녹아줄게요 난, 난 어디든 좋아 난, 난 어디든 난난 난 어디든 너무 난, 높은가?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음. day s n day 좋아? 좋으냐고자 헤드폰 고고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어울린다 겨울에 귀마개 하고 다녀도 될겠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아아 아, 아, 어, 들려요 어때요? 소리 커요? 어 괜찮아요 그러면 자아 연습을 한번 같이 갈래 먼저 해볼래요? 네자 같이 갈래? 어? 원큐다 끝났다 이거다 네 끝났어요 <웃음>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어, 보여, 보여 드릴게요 어. 아 진짜 네. 같이 갈래? 괜찮은데? 같이 갈래? 응 음, 잘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자 한번 체키라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괜찮은데? 응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갈래? 어 같이 가고 싶다 <웃음> <웃음> 드디어 본노 고고싱 네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할수 있는 만큼 해 올게요 네 난.. 난.. 어, 네한번더 다시 난, It's okay.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같이 갈래? 난 나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나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s new day. 음 좋아요. 데이가 근데 너무 빡세니까, 그러니까 new day 이렇게 하니까 new day, new day 조금만 볼륨 줄여서.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지금 이거 이건 되게 잘한다. 금방 하겠는데? 밑에서 위로 잡아당기는 느낌 말고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게 먹방 쿡. 먹방, 쿡방, 뷰티 브이로그 이렇게 해야 돼요. 먹방, 쿡방, 뷰티 브이로그 진짜 신나가지고 부르나 잘하니까 어차피 그냥 편하게 음. 자 해볼게요 먹방, 쿡방, 뷰티 브이로그 응 잘하는데 갑자기? 좋은데? 먹방, 쿡방, 뷰티 브이로그 굿! 굿 굿! 먹방, 쿡방, 뷰티 브이로그 츄링 굿!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밑에서부터 조금씩 다듬을게요.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조금 더 하이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sunny day. 끝. 자 해볼게요. 싱크 여기. 싱크 아니 시간이야. <웃음> 아 기압 넣는 줄 알았어. 싱크 싱크. 오 좋아 귀여워요 귀엽고 깜찍해 싱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오 잘하는데 노래가 많이 늘었네요. 짧은 사이에 이제 좀 뭔지 알겠죠? 네한번 들어보세요. 난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e d a 잘했어. 아 배고파. 다시 한번 다시. 아 배고파. 오케이 한번 더. 귀엽게 더블링 할건데 어디어디 하냐면 좋아랑 똑같이 노래처럼 하는게 아니라 조금 샤하게 <웃음> 좋아 가성 느낌으로 좋아 살살 좋아 어, 음악 맞춰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와우 너무 잘했어 자네 음악 해볼 생각은 나 <웃음> <웃음> 어때 어때 v i t a b l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아, 여러분 오늘 진짜 개떡같이 불렀는데 수술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나는 뭐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막 바꾸고 막 의사야 의사 <웃음> 아 근데 노래를 느낌을 되게 잘살렸어요 너무 귀엽게 예네 yeah. <웃음> 오늘 진짜 눈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를 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렐론의 네이버 키드를 치시면은. 네네네. 네, 네. 네, 제 음악이 나오고요. 네, 아, 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이제 조만간 다시 열심히 할 건데. 음. 그래도 커버나 제 음악 같은 거. 네, 일단 여기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웃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채널 한번씩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이렇게 어, 저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 완성 본 보는 이제 추후의 인트로부터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